수강 고객 현황 폼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폼이 있는데 내용이 전부 샵 네임으로 뜨죠.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상단에 네모난 부분이 있죠. 이 네모난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클릭해주시고 레코드 원본을 선택해주겠습니다. 레코드 원본은 수강 고객 현황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창을 닫고 폰 보기를 다시 해 주겠습니다. 샵 네임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정상적인 값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해 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속성을 누르겠습니다. 여기에서 데이터에 보시면 추가를 아니오로 바꾸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아니오로 변경됩니다. 삭제도 아니오로 변경하겠습니다. 형식 탭에서 기본 보기가 단일 폼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수강 고객 현황을 더블 클릭하면 폼보기가 됩니다. 보시면 고객번호, 02-05가 있죠. 아래의 레코드를 다음 레코드로 바꾸시면 02-07로 하나씩 바뀌는 걸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하나씩 보니까 정확하게는 보는데 하나하나 찾아서 봐야 되니까 귀찮을 수 있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기본 보기의 단일 폼을 더블클릭해서 연속 폼으로 변경하겠습니다. 폼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쭉 연속해서 볼수 있게 됐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를 해주겠습니다. 세로 스크롤 막대만 표시되도록 하겠습니다. 형식 탭에서 스크롤 막대의 모드를 더블클릭해서 세로만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형식 탭에서 탐색 단추를 아니오로 하겠습니다. 구분선도 아니오를 하겠습니다. 최소화 최대화 단추도 더블 클릭해서 표시 안함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수강고객현황을 더블클릭해서 내용을 보시면 고객이름과 주소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디자인보기를 눌러서 고객이름에 보시면 언바운드라고 나오죠. 여기를 고객이름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객이름을 쓰시면 폼보기를 누르면 고객이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해서 고객 이름을 직접 손으로 쓰면 오타를 낼수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속성 시트에 데이터를 누르시면 고객 이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소도 해보겠습니다. 주소를 클릭해서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 단추를 눌러서 주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제 폼 보기를 누르시면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를 클릭해주시고 인원수가 언바운드 되어있죠. 그래서 여기에 레코드 수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탭에 컨트롤 원본에다가 는 카운트를 쓰시면 됩니다. 카로열고 별을 찍어주시면 개수를 세게 됩니다. 간혹가다가 별을 쓰는게 이해가 안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객번호를 써도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대신에 고객번호를 쓰게 되면 고객번호가 중간에 하나가 비게 되면 하나를 뺀 개수가 나오고 카운트 별을 찍으면 중간에 고객 번호가 하나 비어 있어도 고객 이름이 있으면 개수를 셀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운트를 쓸 때는 별을 쓰면 전체 레코드 수를 가장 정확하게 셀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별을 많이 씁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폼보기를 하면 아래에 총 57개의 레코드가 있다고 이제 세게 됐죠. 근데 앞뒤로 별 전체 콜론 맨 뒤에 별을 넣고 싶습니다. 그럼 디자인 보기에서 카운트 앞에 엑셀처럼 쌍따옴표 한글자음 미음 한자키 별을 선택해 주시고 전체 한칸 띄우고 콜론 한칸 띄우고 쌍따옴표 엔드 연산자를 주겠습니다. 그리고 맨 뒤에 앤드 연산자, 쌍따옴표, 한글 자음 미음, 한자 키, 별을 넣어 주시고 쌍따옴표를 하겠습니다. 이제 폼 보기를 하시면 별 전체 콜론 57 별이 됐습니다. 디자인 보기를 눌러 주시고 납부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납부금 합계의 언바운드를 클릭해 주시고 데이트 원본에 컨트롤 원본을 클릭해 주신 다음에는 t h s u m 을 쓰겠습니다. 가로를 열어 주시고 익스프레션에는 합계가 구해질 필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납부금의 합계를 구하기 때문에 쌍따옴표 납부금을 하시면 됩니다. 콤마 도메인에는 쿼리명 또는 테이블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수강 고객 현황 쿼리라고 했기 때문에 쌍따옴표 수강 고객 현황 쌍따옴표 적어주시면 됩니다. 콤마 이제 조건을 적어주시면 되죠. 쌍따옴표 성별이 같다. 이제 쌍따옴표 안에 여라는 걸 적어야 되는데 여는 글자이기 때문에 따옴표 여 따옴표 그 다음 쌍따옴표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희가 여기 안에 여를 따옴표로 묶어주지 않고 그냥 가로를 닫아서 엔터를 치면 폼보기에서 정확한 값이 구해지지 않고 에러가 뜹니다. 그래서 보기, 디자인 보기에서 반드시 마지막 성별여에서 열을 앞뒤로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바깥쪽에는 쌍 따옴표로 묶었죠. 그래서 안쪽에 문자를 묶어줄 때는 따옴표로 묶어줘야 됩니다. 이제 엔터 치시고 폼 보기를 누르시면 정확한 결과값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번호를 클릭하시고 탭키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고객이름이 옆에 있지만 수강료로 커서가 이동이 되죠. 다시 탭키를 누르니까 고객이름, 납부금, 성별, 주소, 순서가 정확하지 않고 왔다갔다 하죠. 그래서 탭 순서를 설정하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 본문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누릅니다 그러면 탭 순서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탭 순서를 클릭해 주시고 메뉴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고객 이름 클릭하시고 그 다음 성별을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 주소, 그 다음 수강료, 그 다음 납부금, 미납료. 이제 순서가 정확하게 됐습니다. 확인. 이제 폰보기에서 고객번호에 갖다 두시고 탭, 탭. 탭 누르시면 순서대로 이동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고객 이름을 보니까 왼쪽으로 가있죠. 가운데 정렬로 바꿔주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 고객 이름을 클릭하시고 서식 탭을 클릭한 다음 가운데 정렬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홈 탭에 폼 보기 하시면 가운데 정렬된 걸볼수 있습니다. 이제 맨 오른쪽이 미납금인데 미납금은 폼에서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 미납금을 클릭해 주시고 형식에서 표시를 아니오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폼 보기 하시면 미납금이 보이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 단위 구분기호를 넣어 주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 TXT 수강료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납부금 납부금 합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형식 탭에서 표준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표준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 소수 자릿수는 0으로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폼 보기를 하시면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나타나고 소수점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이 김씨인 사람들만 한줄 전체가 굵은 기울임이 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를 해 주시고 한줄 전체를 선택할 때는 눈금자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까만색 화살표일때 클릭하시면 한 줄이 한 번에 선택이 됩니다. 이제 상단에 서식 탭을 클릭해주시고 조건부 서식을 누르겠습니다. 세규칙, 필드 값이를 1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엑셀과는 다르게 는으로 시작하지 않고 바로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l 프트 가로 여시고 필드명이 고객 이름이죠. 그래서 대가로 고객 이름 대가로 닫아주시고 콤마 한 글자만 왼쪽에서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는 쌍따옴표 김이랑 같으면 굵게 기울인 꼴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확인 홈탭을 클릭하시고 폼 보기를 클릭하면 김씨인 사람들만 굵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성별을 클릭하면 남과 여가 나와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기에 디자인 보기 성별만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데이터 탭에서 행원본을 남 세미콜론 여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행원본 유형을 클릭해서 값 목록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값 목록만 허용을 예로 해주겠습니다. 폼 보기에서 드롭다운 단추를 클릭하면 남과 여만 나오게 됐습니다. 저장을 위해서 창을 닫아주겠습니다. 수강 관리 폼을 열어주겠습니다. 아래쪽에 하이 폼이 없는데 하이 폼을 넣어주겠습니다. 보기 디자인 보기를 해주시고 하이 폼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해 주겠습니다. 기존 폼 사용을 체크해 주시고 수강 고객 현황을 선택해 주시고 다음을 하겠습니다. 감옥 코드를 기준으로 연결하라고 했기 때문에 감옥 코드가 선택된 상태에서 다음을 하겠습니다. 하이폼의 이름은 수강 고객 현황으로 하고 마침을 하겠습니다. 폼 보기를 눌러서 결과를 보겠습니다.